기초생 여러분들이 처음 연습할 때 필요한 연필 중심의 주변 재료들을 모아놨습니다. 연필 도 브랜드가 여러 가지가 있는데 예전부터 우리나라에서 많이 쓰던 것들을 놨어요. 여기 있는 이게 이제 연필 깍지예요. 연필을 연결해서 쓰는데 3개 정도면 충분히 쓸수 있겠습니다. 이는 이제 찰필이라고 하는 거예요. 종이를 말아놓은 건데 연필을 부비거나 할때쓸수 있는 거고요. 이건 뭐 그냥 칼도 칼도 여러 종류가 있는데 제가 잘 쓰는 거 놨어요. 이게 다지우개. 우리 일반적으로 많이 쓰는 미술용 지우개고 이는 떡지우개라 그래서 말랑말랑한 거. 이는 조금 그거보다 단단한 거. 이거는 제일 단단한 거. 그럼에 지우개가 이런 게 있는지 종류별로 알려드리고요. 이건 제도비라고 하는 건데 그냥 빗자루에요. 지우개 가루 같은 거털때 손으로 하면 그림이 뭉개지잖아요. 이거는 연필깎기가 되겠어요 연필부터 종류를 알아볼까요? 연필은 서양에서 들어온 재료잖아요 알파벳 숫자가 이 H하고 B 이렇게 나뉘어요 이게 HB라고 써있는 건데요 딱 중간 성질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HB가 중간이다 그러면 은 H랑 B는 뭐냐 H는 흐린 걸 얘기하고 B는 진한 걸 얘기해요 B 종류를 한번 들고 보여드릴게요 B, 2B, 3B, 4B, 6B 숫자가 커질수록 진해진다 심 보면 은 이렇게 조금씩 두꺼워져요 H도 마찬가지로 H, 2H, 4H, 6H 가면 점점 흐려지는 거예요 이거의 심은 기본적으로 B보다는 단단하고 좀 얇아요 자, 연필을 흐린 거에서부터 진한 거로 가볼게요 비슷하게 고르게 힘을 줘서 이게 4H예요 이거는 2H예요 같은 힘으로 써도 진해요 이번에는 H입니다 점점 진해지죠? 이건 불랜드가 다르긴 하지만 HB는 좀더 진한 거다 얘가 딱 가운데 있는 아이죠 이건 2B예요 확실히 진하네요 B를 빼먹었나 B 그 옆에 거볼까요? 비슷한 거 같은데 실제로 쥐어보면 이게 조금 더 흐려요 4B 같게요 연필 선도 조금 더 두꺼운 거 같지 않아요? 그리고 실제로 거보면 좀더 무르게 잘 부서져요 4H, 4B를 들고 비교를 해줘 볼게요 H는 더 단단하고 B는 물러요 그래서 같은 힘을 주고 칠할 때 4H는 이 정도의 선이고 사비는 나와요. 아주 힘을 주면 어떤 색까지 나오냐 굉장히 진하죠? 사이즈도 한번더 거볼까요? 이거 진짜 잘 안거져요 연필 깍지가 어떻게 생겼나? 나선형으로 생긴 거예요. 구멍이 양쪽으로 나고, 얘는 이걸 이렇게 돌려서 쪼이거나 풀거나 할수 있어요. 얘는 앞으로 당기고, 뒤로 밀고, 쪼여지고 풀리고. 여기다 연필 한번 꽂아볼게. 여기다 이렇게 넣고, 쪽으로 힘을 주면서 돌리면 체결이 되는데 이때 여기 조심해야 된다. 손 다쳐요. 다시 빼보고, 요 재료는 여기다 넣고 돌리면 짱짱하게 되는데 문제는 속이 좀 넓어서 간당간단거예요 보이세요? 이렇게. 그래서 쓰기가 좀 불편하답니다. 저는 두꺼운 재료를 쓸때 쓰는 편이고 잘안 써요. 흑연인데 연필 보면 이 연필 심 있잖아요. 이게 흑연이에요. 그것만 따로 이렇게 두껍게 만들어놓은 거. 되 여기 다 이렇게 조절할 수가 있어서 이게 여기 들어가요 이렇게 콘테라는 재료도 좀 두껍거든요 그런 건 일반 깍지에 잘안 들어가요 두꺼운 재료쓸 때는 두께도 살펴보고 사셔야지 사놓고 못 쓰는 경우가 있어요 이 깍지 같은 경우는 연필처럼 얇은 거에서 흑연같이 두꺼운 거까지 쓸수 있다 자, 이거는 잘 껴지는데 예쁘고 잘안 팔아요 단단함 정도로 보면은 아무래도 처음에 보여드렸더 이게 가장 짱짱해요 딱 끼면 완전 단단해요 거기다가 연결하면 엄청 길겠죠? 이렇게 요거가 찰필인데 찰필도 뭐 여러 회사에서 다 나와요 근데 두꺼운 거 있고 중간 거 있고 이렇게 얇은 거 있는데 지금 저는 얇은 거랑 중간 거만 가지고 있어요 이건 종이를 둘둘 말아놓은 거예요 여기 보면 한 겹씩 쭉 말아서 살짝 까볼까? 여기 요렇게 굉장히 얇아요 얇은 걸 잔뜩 말아놓은 거예요 그리고 끝에를 이렇게 깎아준 거죠 종이 종류도 회사마다 조금씩 달라요 근데 저는 이 종이가 좋아요 문지를 때간카실카실해요 끝이 기모처럼 눌러보면 말랑말랑해요 단단한 것도 있어요 독일 제품이 좀 단단한 편이에요 연필도 단단하고 이런 찰필도 단단하고 자, 요건 어떻게 쓰느냐? 여기 보면 막뭐 묻어있죠. 이 연필을 이렇게 붉을 때 쓰기 때문에 이렇게 묻어요. 여기 보세요. 깨끗한 거. 이렇게 문질러주면 묻어있잖아자 그러고서 이걸 지우지 말고 그냥 줬다가 이렇게 문질러서 곱게좀 만들고 퍼트리기도 하고 고아진게 느껴지지. 다르잖아? 요 음, 이럴 때 쓰는 건 뭐죠? 이거 찰필. 칼 설명 드릴게요. 칼날 끝이 보면 굉장히 뾰족하죠? 칼심이 사선이 더 이렇게 기울기가 이렇게 높여져서 가 있어가지고 단단한 느낌이 들고 연필을 깎으면 좀더잘 깎여요. 지우개 설명 드릴게요 말랑말랑해요 이게 미술용이라고 보시면 되고 처음에 새 거는 이거잖아요 이거를 이 모서리를 이용해서 이렇게 날카로운 지우개질을 할수 있어요 그 다음에 이렇게 딱 떨어지는 그런 지우개질도 할수 있어요 제가 왜 이렇게 여러 종류를 모아놨냐면 이 끝에 꼭 이렇게 날카로운 게 좋은 건 아니에요 그래서 약간 무딘 지우개질이 필요하기도 합니다 자 그래서 좀쓴거다 버리지 말고 다 모아놔야 돼요 자, 제도비 이럴 때 쓰는 거예요 이렇게 한쪽 방향으로 이렇게 제도비 이렇게, 이렇게 쓰지 마세요 이거 자, 요거는 떡지우기라고 하는 거예요 이렇게, 이렇게 찍어서 찍어 이렇게 부드럽게 이게 자꾸 빼면 밝아지는 거 보이세요? 여기도 빼볼까? 보이세요? 소리 들리세요? 이렇게 쓰는 거예요. 지우개가 들어가니까 왠지 좀 예쁘지 않아요? 지우개는 틀린 걸 없애는 데만 쓰는 게 아닙니다. 서로 보완하는 거예요. 또 다른 연필이라고 보는 게 맞지 않을까? 저는 그렇게 써요. 그 다음에 이거 보면 주로 여러분들 기초생들이 지우개에서 하면 커서 좋아보이는 건지 자꾸 이걸 사오더라고요. 이거 우리 대생용으로 쓰기 안 좋습니다. 이게 조금 더 단단해요. 아까 그 지우개 요거에 비해서 작은 거에 비해서 그래서 이걸 지우면 톤을 부드럽고 섬세하게 빼내기가 어렵고 날씨라도 좀 차갑고 지우개가 단단하다 싶으면 더안 지워져요. 이게 누르면 단단하다고. 얘는 더 단단해요. 단단한 것은 연필이 여기 자꾸 묻어가지고 지우개질 많이 못 요거는 오히려 우리가 전동지우개라는 걸쓸때 그때 이걸 잘라서 쓰기도 합니다 전동지우개가 뭐냐면 요건데요 요 끝에 이렇게 힘이 들어가요 그래서 요거를 늘렸다 줄였다 하면서 사용하는 겁니다 요걸 누르면 돼요 요거 요건 어떠으냐요걸 이렇게 섬세하게 지워줄 때 쓰는 거예요 물론 이렇게 세게 지워낼 수도 있어요 이렇게 쓰는 거랍니다 자, 요거 쓸때요 안에 있는 요 지우개 요걸 바로 얘를 잘라서 쓴 거예요 잘르면 어떻게 되냐 요 안에 이렇게 들어있죠? 여러 종류가 있는데 그중에 얘에 해당되는 거예요 자 이것들이 지우개의 기본 종류가 되겠습니다 연필깎이는 H 종류 특히 2H, EH, 4H 이런 것들은 그냥 여기다가 이렇게 깎아 쓰면 되겠습니다 연필깎기는 이왕이면 좀 좋은 걸 사는 게 좋아요 색연필이나 연필을 깎을 때 자꾸 심이 부러져요 안 좋으면